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것은 25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것은 아니고 못할 때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약 25년 전 처음 주식 투자를 해서는 재미를 붙여서 너무 잦은 매매를 하였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고 반대로 떨어져 손해를 볼 때에는 모든 생활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pc가 활용되지 않았던 시기라 모든 정보는 경제신문에 의존하였고 점심시간에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시세나 종목에 관해 상담하기 하였지요. 지금 생각해보 건데 너무 잦은 매매로서 이익은 커녕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불황기에 싸게 사서 오랫동안 기다려 상승기에 파는 중 장기 투자만이 이익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 imf 때를 놓쳤네요. 그 당시 내가 다니던 대우그룹이 부도설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이며 나도 주식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또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9 1 1테러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입니다.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500정도 되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오랜 경험으로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결코 없다는 주식 격언을 굳게 믿으며 결국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결과 평균 100에서 200%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실을 본 것도 모두 만회하게 되었네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산을 한다면 현재까지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된것 같네요.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싼 시기에 사서 비쌀 때 파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며 터득하는데 장장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 종목보다는 투자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근처에서 사고 과열될 때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무 잦은 매매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매매 수수료로 증권회사만 좋은 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지요. 주식은 한없이 오르고 끝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리 일비하지 말 것이며, 주식을 팔기까지는 이익이나 손해는 아닙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업종 대표 주식인 우량 주식을 사야 합니다. 나도 내가 보유하던 주식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네요. 초보자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매매를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쫓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즐기는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님들이 항상 강조하듯이 심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에 심리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네요. 심리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평정심의 유지나 자신의 원칙을 꼭 지키거나 절대로 서두르지 않거나 손절을 반드시 지키는 것 등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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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고점이라는 이유로 매수를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매매 구간을 찾기 위한 것이며 일봉을 분석하는 이유는 진입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분차트나 티차트, 현재 가창을 분석하는 이유는 진입 타이밍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고수가 아닌한 역대열 종목을 멀리하고 아직 정대열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이평선들이 꼬여있는 구간에서도 진입을 참으며 가능하면 정대열 초기 이상에 진입한 종목에서 매매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어느 차트를 눈앞에 갖다 주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정대열 종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중심주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도록 하세요. 거래소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문제될 것은 없으며 굳이 이를 기준으로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수익을 주면 그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테마주는 새로운 테마, 새로 발생되는 테마에 관심을 갖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세력들이 해먹은 테마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세요. 가능하면 전날 선정하여 분석을 끝낸 종목을 그 다음날 매매하도록 하시고 고수가 되기 전에는 실시간으로 조건 검색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참으셔야 합니다. 전날 선정하여 분석을 끝낸 종목은 가능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대충이라도 예측과 대응에 대한 나름의 각본을 짜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이 연습을 하면 각본 내용도 더 충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책도 보고 다른 분들의 일지도 보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책은 실전매매의 고수님들이 쓰신 책을 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본인만의 매매 방법을 정립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장이 좋지 않아서 오전 10시 전에 매매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이때가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주기 때문이고요. 심리를 지키면 어느 장이든 매일매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수익이 매일 난다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투자 경험에 의한 것이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단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